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피품얘기이 하고, 기량작용은 어, 서로 반대로 두 가지의 그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교감신동과 교감신동이고, 음, 이거는 수화에 물이 없게 하고, 그리고 입된 인슐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 반대로. 그럼 그것 외그도워크그 중에 이다는 라이프하고 똑같은 과 동전화가 아그면 내가 이제반응에서 이가 진한이 갑선생 자른 이런 게이 증가해서 우리가 갑선에서본 다음에 갑선생에서 이제 티록신이 나서 제가 티록신이 증가되고, 그래서 얘가 물질 을사를 키트인 둘이고 이것도 있고, 어, 이 반대 시상으에서에피네프린이에요이에피네프린 음. 그기고 이미 증서 얘가 못쓰던 생활을 또 흔들났어 음. 그리고 얘 구강증정에서 나와서 이거 피부에 바로 그 흐름을 음. 흔에어주세수축하게해열발산량을죽인는 음. 줄이... 음. 이렇게 해서 열 발산양을 이차면역이 있는데 세용면서과세포면이용해 이용해서 이용가서이용서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해게이용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서이 형제세포는 아까 이했듯이용체를생산해서고용해서 이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여이에이제형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서이용이